떨리는 거. 그럼 어, 이게 떨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 어, 이런 식으로 보이게 있어요. 뭘, 어, 평소에 그렇게 기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전구입니다 어차피 언박싱은 다른데서 지겹도록 봤으니 빠르게 구성품만 보도록 하죠 상자를 벗기면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것이 바로 듀얼센스입니다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더 이쁘네요 전원잭 각종 설명서와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거치대 그리고 영롱한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본체는 제가 전에 사용하고 있던 플레이스테이션4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운나게 커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드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세련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특히 그립 부분이 크게 변하여서 듀얼슈크4보다 훨씬 그립감이 개선되었습니다 본체를 고정하는 방법은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듯이 거치대를 돌려 안에 나사를 꺼내고 홈에 맞춰서 거치를 시킨 뒤에 드라이버를 이용해 고정시켜주시면 짠 안전하게 우리 플레이스테이션5가 빨딱 서게 됩니다 이제 궁금하니 빨리 켜보도록 하죠 오. 대충 세팅을 마쳤으니 이제 아스트로 플레이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일단 아스트로 플레이룸이라는 것 자체가 플레이스테이션4에 처음 등장한 게임으로 당시엔 플레이스테이션4의 각종 기능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판 게임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기계체험을 플레이로 녹여놓아 본인들의 다른 게임들을 즐기기 전에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기계 기능을 익힌가 동시에 새로운 기술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스트로 플레이룸은 그 형태의 완성형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아시다시피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의 가장 큰 이점은 ssd도 아니고 독점작도 아닌 바로 듀얼센스입니다 어댑티브 트리거와 햅틱 피드백은 본인들이 차세대 게임의 경험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광고에서 항상 강조하던 부분이었죠. 그렇게 이 아스트로 플레이룸은 듀얼 센스의 기능을 200% 이상 즐길 수 있게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발견한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수다. 그리고 여기 아스트로 플레이룸을 플레이한 저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진동이다. 게임을 접속해서 처음 플레이를 진행하게 되면 간단한 패드의 기능을 시연해 주는데요. 이게 정말 진짜 처음 만져보면 신문물을 발견한 유인원이 되는 것 마냥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디테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햅틱 피드 백에은 엄청난 경험을 선사시켜 주죠. 딱 이걸 만져보면 미리 받아서 플레이스테이션5의 체험기를 올린 다른 유튜버들이 오오 거리면서 호들갑 떠는게 찐텐이라는걸 알게 될겁니다 게임의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cpu gpu ssd 메모리 4가지의 스테이지는 듀얼센스의 각기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순서에 상관없이 플레이가 가능하죠 이 햅틱 피드백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진동기능은 바로 이것들을 플레이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물에 떨어질 때 나무로 된 바닥을 걸을 때 모래사장을 걸을 때 철로 된 바닥을 걸을 때 얼음으로 된 빙판길을 걸을 때 흙으로 된 바닥을 걸을 때 암석으로 된 바닥을 지나갈 때 진흙 속을 지나갈 때 흔들거리는 나무다리를 지날 때 나무다리 중간에 끊어진 부분을 지날 때 심지어는 지퍼를 올릴 때까지 게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 들을 패드의 진동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이제 시각과 청각 뿐만 아니라 촉각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각종 날씨에 대한 표현도 추가하여 우선을 쓰고 비를 맞을 때와 굵은 비를 맞을 때의 느낌이 다르게 오며 헤드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들이 각기 다른 소리를 내어주어 굳이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장착할 필요없이 헤드만으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댑티브 트리거 또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 기능은 트리거 부분을 상황에 따라 장력을 다르게 만들어 입체적인 플레이를 경험하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가장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스프링 스테이지는 정말 용수철을 튀기는 듯한 장력이 발생되어 게임의 몰입감을 한층 높여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댑티브 트리거는 햅틱 피드백과도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주선을 운전하거나 특정 지퍼와 비슷하게 생긴 도르레를 탑승할 때이 트리거를 사용하게 되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바이브레이션을 트리거로 전달시켜줍니다 드르륵 드르륵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그러다보니 게임을 그냥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비로운 체험이 됩니다 그 어떤 게임보다 말이죠 특히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인 활에 대한 장력도 정말 활 시위를 당기듯이 지속적인 압력을 요하게 되며 약간의 진동 또한 존재하죠 하지만 가장 신기했던 건 총기였습니다 일반적인 콘솔 게임들에서 총기를 사용할시 그냥 진동이 오는 것에서 그쳤다면 여기는 장력과 더불어서 총기의 반동을 표현하는 진동을 트리거에 구현시켜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떨리는거 그이게 떨립니다 보시고 이러다보니 총기 사용에 대한 몰입감이 월등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냥 진짜 존나 신기해요 이게 오버 떠는게 아니라 진짜로요 여기에 맵에서 모은 코인을 파칭코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레버를 당기는 것과 물건을 집는 것의 장력이 다르게 작용해요 양쪽이 서로 다른 물리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파칭코에서는 게임의 각종 수집 요소들을 획득할 수도 있어 재미난 게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스테이지는 이런 듀얼쇼크의 요소들을 돌아가면서 느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중간에 다양한 퍼즐 요소와 숨겨진 루트와 같은 기본적인 게임의 틀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쉽고 약소하지만 각 스테이지마다 보스전도 마련해두어 진동과 트리거를 극한으로 이용한 다른 게임의 보스전이 어떤 느낌인지 체험하게 해주죠 여기에 나름 최종 보스전도 구현시켜놓아 아주 작지만 패드의 경험을 녹여냄과 동시에 게임의 기승전결의 형태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러다보니 아스트로플레이룸은 패드의 신비한 기능과 적절한 게임의 스테이지 구성이 맞물려서 그냥 진짜 테크데모 수준의 작품을 떠나 하나의 게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상당합니다 아니 무슨 플레이스테이션5 사면 무료로 박혀있는 게임이 이래 재밌냐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동이 너무나도 디테일해서 과연 다른 게임들이 이정도의 디테일을 구현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게임은 스파이더맨이고 데몬즈 소울이고 나바리고를 플레이하기 전에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플레이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플레이스테이션5의 가치를 알려주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아니 근데 좀 물량 좀 많이 푸세요. 아니 사람들 못 사는 게왜 말이 되냐고... 아시겠죠? 안녕~!